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MBTI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애니어그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터 말씀드릴게요. MBTI는 애니어그램과는 달리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나름대로 전문가인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엔 혈액형이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엔 혈액형과 관련되어 나름대로 전문가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MBTI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나름 고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약간씩 시각이 달라진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ENTP예요. 그리고 9번입니다. 애니어그램과 MBTI를 둘다 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9번이지만 8번 날개 성분이라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대일 때 MBTI 검사를 했다면 아마도 INTP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E와 I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MBTI가 익숙한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바로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엔 MBTI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전에 올린 애니어그램 영상을 어느 정도 따라오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니어그램이 훨씬 어렵거든요. MBTI가 더 쉬워요. 물론 16가지나 되니까 좀 헷갈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모르셔도 듣다 보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리소와 허드슨 제가 존경한다고 했죠 이분들이 에니어그램과 다른 성격 유형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에 MBTI는 없어요 근데 융해 8가지 심리유형이 나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칼융의 심리유형이 m b t i 에못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기준으로 애니어그램과 MBTI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해요. 다만 융의 8가지 심리유형과 MBTI 16가지 유형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이론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저는 마이어스 브릭스의 유형역동 이론이 아니라 박철용 님의 이론을 참고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애니어그램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소는 1번 유형을 융의 심리 유형 중에 외향적 사고 유형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MBTI로 보면 ESTJ, ENTJ 입니다. 보통 MBTI에 익숙한 분들은 ETJ, NTJ 라고도 하죠. 나중에 제대로 설명하겠지만 MBTI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컨대 ESTJ에서 E가 외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이 TJ로 끝나고 있죠? 그럼 그냥 사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ETJ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외향적 사고형이 되겠죠? 그래서 ESTJ와 ENTJ가 외향적 사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ENTJ보다는 ESTJ가 1번 유형에 좀더 가깝다고 봅니다. 여기서 N하고 S는 직관,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은 MBTI의 ESTJ. 에티제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깐깐한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가 많고요. 여자 기숙사 사감이나 남고의 훈육주임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잔소리 같은 걸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제 1번 유형을 아시는 분들은 에티제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1번 유형을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2번 유형은 융의 외향적 감정형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MBTI에서 외향적 감정형이면 ESFJ, ENFJ입니다. 각각 FJ, m f j 이렇게 말하죠. E가 외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FJ로 끝나면 그냥 감정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 FJ면 외향적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저는 FJ가 FJ보다는 2번 유형과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제가 2번 유형을 사람들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FJ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 잘해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애이오그램 9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2번이라면 m b t i 에서 바로 이 FJ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FJ입니다. 1번은 ETJ, 2번은 FJ, 참 쉽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3번은 융의 어떤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리소 허드슨 얘기에요. 제가 예전에 3번의 페르소나는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소는 융의 8가지 유형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유형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한테는 왠지 죄송하네요. 근데 어쩌면 MBTI의 모든 유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4번입니다. 4번 유형은 융이 말하는 내향적 직관형과 비슷하다고 해요. MBTI로는 INFP, INTP가 되는 거죠. 어, 내향적 직관형이면 INFJ, INTJ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MBTI를 상당히 깊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존의 MBTI론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외향성은 상관없는데 내향성에서 달라지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일단 I는 내향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N, P면 그냥 직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N 를내향적 직관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INFP, INTP가 내향적 직관형이 되는데요. INFP, INTIP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저는 INFP INFP가 좀더 4번에 가깝다고 봅니다. INTIP은 4번일 수도 있지만 5번 느낌도 아주 강하죠. INFP는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세계가 아주 풍부하죠. 4번이 문학소녀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INFP가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은 확실히 아닙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소설 같은 걸 좋아하거나 약간 작가 성향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조용해 보이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유형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1번 에티제, 2번 에프제, 4번 인프피 아시겠죠? 5번 유형은 융의 8가지 유형 중내향적 사고형에 해당합니다. MBTI로는 I가 내향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TJ로 끝나면 사고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ITJ가 내향적 사고형이 되는 거죠. INTJ, ISTJ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INTJ. 이티제라고 하죠. 굳이 하나만 꼽으려면 인티제가 좀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티제는 5번일 수도 있지만 1번 느낌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약간 깝깝한 느낌이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가지 유형 1번 에티제, 2번 f 프제 4번 인프피는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거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이 5번과 인티제는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인티제 쪽이 좀더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둘다 지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인티제가 좀더 냉정하고 약간 쌀쌀 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긴 뭐 인티제 인구 비율이 1%인가 뭐 매우 낮잖아요. 5번은 최소한 10%는 넘겠죠. 애니어그램은 유형별로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5번 중에 인티제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5번은 보통 너드 같은 사람인데 인티제는 너드이면서도 전교 1등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이제 6번인데요. 리소는 6번을 융의 8가지 성격 유형 중내향적 감정 유형으로 봤어요. 내향적이면 i가 되고요. 그리고 감정 유형이면 fj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isfj, infj가 됩니다. ifj, infj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딱히 6번이라고 하기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6번 캐릭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프제도 그런 면이 있죠.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이 6번과 닮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중 하나로 해야 한다면 인프제를 6번으로 보겠습니다. 인프제는 4번하고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인프제는 일단 책임감이 강하고요. 헌신적입니다. 기본적으로 6번도 그런 사람이죠. 둘다 신뢰감 같은 거와 관련이 많고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면도 꽤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프제가 6번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죠. 1번 에티제, 2번 에프제, 4번 인프피, 5번 인티제, 6번 이프제.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MBTI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J로 끝나는 게 훨씬 많네요. 4번 인프피 빼놓고는 다제자돌림이에요 사실 J들은 이제 다 나왔어요. 남은 유형들은 다 P들입니다. 7번 유형,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소는 7번을 유의 외향적 감각형과 일치한다고 봤어요. MBTI로 보면 E가 되고요. 그렇죠. 감각형은 SP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STP, ESFP가 7번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애팁 FP입니다. 이게 처음엔 잘안 들어와도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둘다 7번 유형 이미지와 아주 닮은 유형들입니다. 7번을 보고 열정과 쾌락주의자 이런 말 했잖아요. 애팁 FP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노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면도 있고 또 낙천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둘다 7번이랑 아주 비슷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대체로 남자 7번은 에티 여자 7번은 FP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a 팁 이미지는 8번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FP는 2번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 a t j 2번 FJ, 4번 INFP, 5번 INTJ, 6번 IFJ, 7번 a t f p 이렇게 갑니다. 이제 8번, 9번 남았죠? 자 8번, 리소는 8번을 외향적 직관형으로 봅니다. MBTI는 일단 E로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직관형은 NP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ENTP, ENF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n t p ENFP가 8번과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음, 글쎄요, 리 쏘가 애니어그램과 융의 성격 유형을 비교하면서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도 8번은 후자 쪽이 아닐까 싶어요. 8번 이미지와 딱 떨어지는 MBTI 유형이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엔티파고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8번을 개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엔팁도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그런 사람을 고르라면 엔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엔팁은 좀 괴짜 이미지가 강한데 8번한테 그런 이미지는 없죠. 그리고 둘다 거친 면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느낌은 8번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마도 MBTI의 성격 묘사 자체가 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엔팁은 그나마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엔프 p 의 이미지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 이 사람은 아주 발랄한 스타일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면도 있고요. 발간의 터프한 이미지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수 이효리의 MBTI가 ENFP라고 하잖아요. 이분을 8번 유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엔팁과 엔프 p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엔팁이 되겠죠. 자다 끝나갑니다. 1번 e t j 2번 fj, 4번 infp, 5번 intj, 6번 ifj, 7번 etip, fp, 8번 ntip. 마지막으로 9번.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i로 시작하고요. sp가 감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sp가 내향적 감각형이 됩니다. isp, t isfp, e-tip. IFP가 9번에 대응합니다. 이 경우도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느긋해 보인다거나 좀 게으른 면이 있는 건 비슷하죠. 아니, 이 부분은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팁을 백과사전형, IFP를 성인군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비슷해요. 9번은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t i p EFP의 경우 장인 기질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9번이 딱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 t i p 같은 경우는 조용해 보이면서도 ETIP 못지않게 7번 유형에서 나왔죠. 모험심이 강하거나 위험한 일을 즐기는 면이 있어요. 은근히 터프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9번한테는 별로 그런 면이 없죠. 그래서 굳이 선택하자면 EFP가 9번과 좀더 가까운 타입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번 ETJ, 2번 FJ, 4번 INFP, 5번 INTJ, 6번 IFJ, 7번 ETFP, 8번 e n t p 9번 IFP 이렇게 연결되고요. 거의 딱 맞는 유형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맞는 유형도 있어요. 대체로 이렇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MBTI와 애니어그램은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애니어그램은 사고, 감정, 본능의 세 가지 기능이고 MBTI는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의 네 가지 기능인데 여기서 에오그램에서 말하는 사고와 MBTI에서 말하는 사고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만 같았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